이번 영상에서는 고무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. 고무나무 묘목은 생활상점에서 선맥점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성장시간은 11시간 26분이고 적응기후는 10대예요. 고무나무를 소개하는 이유는 벌목하면 낮은 확률로 습득할 수 있는 천연 고무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. 천연고무의 가격은 경매장 시세로 35골드에서 40골드 정도 하며 차량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고속 주행용 차대의 재료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시세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천연고무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입의 영향이 클 거라 생각되네요. 천연고무 묘목을 100개 구매하여 열대지역 텃밭에 심었더니 성장시간은 8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. 그리고 천연고무 묘목의 사이즈는 지렁이가 좋아하는 흙과 동일한 사이즈였으며 꼬박머리허수아비에 심는다면 20개 정도 심을 수 있어요. 성장이 완료된 고무나무의 외형은 일반적인 나무들과 큰 차이가 없으며 비숙련 기준으로 노동력 20을 소모하여 벌목을 할수 있어요. 고무나무를 벌목하면 통나무를 14개 정도 습득할 수 있으며, 낮은 확률로 천연 고무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천연 고무는 벌채의 숙련도가 높으면 습득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니, 새벽이슬 상의를 꼭 입은 채로 하는 것을 추천해요. 개인적으로 아키에이지는 나무에 도끼질을 하고 뽀각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가는 것을 진짜 잘 구현해둔 것 같아요. 고무나무 100개를 벌목해보니 숙련도가 낮아서 그런지 천연고무는 달랑 1개만 나왔으며 통나무는 1372개를 얻었어요. 그래서 총 수입은 131골드 44는 12동이며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6은 57동이에요. 그리고 추가로 소비한 생활점수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43동으로 선인장 씨앗을 구매하여 경매장으로 판매했을 때보다 수익이 낮아요. 물론 이 아저씨의 숙련도가 수습공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묘목을 구하는데 많은 생활점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않아요. 또한 벼락맞은 나무를 기대하여 심는다고 한다면 고무나무보단 씨앗 상인에게 구매할 수 있는 묘목을 많이 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.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끝